어 마지막으로 7월 3일 날 스트레스 테스트에 나왔던 윤건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처음 등장한 캐릭터고요. 어 근데 배치가 원거리로 되어 있어요. 평타는 근거리고 스킬들도 범위기로 봐서는 근거리 완전 근거리 캐릭터인데. 왜 분류가 원거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윤건의 캐릭터는 패시브에 일반과 어, 실체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일 경우는 킬을 절종할 때마다 기운이 쌓이고 최대 3회가 쌓인다고 합니다 실체화 사용시 기운을 모두 소모하며 스킬의 공격적 버프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화할 때는 스킬을 적중시킬 때마다 이것도 기운이 쌓이고 실체화 사용시 기운을 모두 소모하여 스킬의 방어력 버프를 얻습니다 반마디로 일반 상태일 때보다는 실체화 상태가 윤건의 어 진짜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반적인 공격을 볼게요 총 5회의 평타로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일반 상태고요 이렇게 총5회 공격을 합니다 이도루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수를 잘 보셔야 돼요 1타, 2타, 3타, 4타, 5타 이렇게 마지막 다운기까지 봤습니다 자 1번 스킬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으로 올리고요 범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정도 안맞아요 완전히 가까이 붙어댑 됩니다. 다음, 윤건 2번 스킬. 이렇게, 근거리에서 세번 때리는 공격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짧죠? 어, 뒤에 무슨, 영원 같은 게 나와서 범위가 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짧습니다. 맞게 되면은, 스텀블 상태가 되고요 윤관의 세번째 스킬입니다. 이렇게 찌르는 공격을 하는데 이때 보이시나요? 어, 이 칼집 같은데 칼집을 여기다 박아놓습니다. 박아놓은 상태에서 한번더 3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찌르는건 근거리인데 추가타는 원거리 공격이죠. 이렇게가 일반일때 어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고요 4번 스킬은 이제 실체화라는 윤건의 패시브 효과를 보는 스킬입니다 요렇게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뭔가 많이 다르죠? 이때는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화면 회전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패시브에서 말했던 실체화 상태고요 이때 1번, 2번, 3번 스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에임 보이시죠? 크로스해요 여기 맞추시고 1번 스킬 쓰시면 원거리 형태의 플라이 스킬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평타와 어, 채술도 없어요. 이 실체화 상태일 때는 다음에 2번 스킬, 이번 스킬은 잘 쓰셔야 될게 일단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좋습니다. 사정거리가 엄청 길어요. 하지만 이 이번 스킬은 한번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꾹 누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발사체를 날린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꾹 눌러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나가요. 총 3번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두고 바로 2번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 스킬. 실체 상태에서 세 번째 스킬입니다. 한번 누르게 될 경우는 이렇게 부채꼴 형태의 범위 공격을 하고요. 약간 이거는 접근하게 되면은, 요렇게 밀어내고, 다시 원거리 공격을 하는, 뭐, 그런 방어형 스킬인 것 같죠? 한번 가까이서 써볼게요. 밀쳐지는지. 아, 밀어집니다. 그리고 스텀블 상태가 되네요. 그리고 3번 스킬을 꾹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버프를 받게 됩니다. 해당 버프의 효과는 자신에게 스킬 공격력 증가하는 버프를 걸게 되네요. 한번 쿨타임 볼까요? 실체화는 다라처럼 10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몰랐는데 가까이서 이 실체화를 쓸 경우 이런 식으로 맞추고 마지막에 밀어냅니다. 그리고 3번을 쓰면은 아, 쿨타임 20초네요. 보셨죠? 1번, 아 2번 스킬을 한번만 누르게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쿨타임 4초 최대한 실체화 시키고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할것 같아요. 돌아와서 아근거리 원거리 두다 자유자재로 써야되네요. 아 약간 실차와 들어올 때는 조금 텀이 있습니다 아까 콤보 식으로 좀 쓰려고 했는데 어 근거리 원거리에 대한 약간 콤보 느낌은 되지 않네요 아 역시 딜레 이 있어요 이렇게 윤건의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살기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방으로 배는 모션 때, 그때 맞으면은, 걸리는 것 같네요. 아, 원거리 포지션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도 범위가. 삐살기는, 과연 실체화 할때 사용될까요? 어... 아, 아예 발동이 안 되네요. 이 실체화 상태 있을 때는 어.. 핏살기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